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남수단이 독립국가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금년 초에 프란스 교황님께서 남수단 지도자들을 교황청으로 초청해서 1박 2일 피정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대통령, 전임 대통령, 대장국에서 그들에서 같은 신자가 많고 성국의 시자가 많은데 그 나중에 비전 끝난 뒤 교황님이 이렇게 큰 홀에서 만나셔서 이야기 하시다가 교황님이 일어나셔서 그 대통령, 전임, 지금 전임 대통령 두그 사람들에게 아마 보셨을 때도 무릎을 꿇고 그구두에다가 이걸 맞추셨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어가 교황님 입맞추 나중에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했던 것처럼 해서 남수단 평화를 위해서 서로 합쳐 일하라고 아 단단히 당부하신 것이 바로 남수단 국가고 교황님이 기회가 되면 내 되도록 빨리 남수단을 가고 싶다라는 게 아직 못 가셔서 그래서 있으니까 아주 마지막까지 공부 잘하고 좋은 가정 꾸미고 못 다르든지 내가 말해. 나중에 알려줘. 알았죠? 그리고서 잘 살고 갑니다 존도 장관 나와요 시위션 혼자만 장깐 못갔어요 결혼하고 싶고 신부이 되고 싶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기도할게 그래서 존도 마지막 공부 잘할수 있도록 정말 음, 그동안 한국에서 많이 형제처럼 잘해주었죠이 마음을 넓혀가지고 우리 학생 는남순 한국의 전 세계가 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하고 은혜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박신부님이 항상 도움을 할수 있는데, 박신부님 부모님 여기 앉아 계세요. 그방학대나 다른데 있으면 쉬워지면 정말 일어났어요 해서 항상 집에 데려다가 그냥 집안처럼 항상 두려워는데 다그 쌍둥으로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런 것들은 장원님은 <웃음> 음, 또 친정하고 경우도 많이 오셨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웃음>